공기반정 최혜영 의원이 없길래 야 오늘은 맘 편하게 하겠다 싶었는데 이소영이 또 아... 앉아있네 편파적 아... <웃음> 진행 말아주십시오 사퇴하라 사퇴하라 네. 그래 계획이 있어 다 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도 편하죠 우리 의 크는 걸못 봤어요 제가 갑자기 그 유치원생이 생각이 <웃음> 나네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니 근데 오늘 왜 우리 세명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는 그래서 딱 보니까 공기반정 최혜영 의원이 없길래 야 오늘은 맘 편하게 하겠다 싶었는데 이소영이 딱 앉아있네 아... <웃음> 아니 저는 최혜영 의원님에 비하면 뭐 거의 순한 양이다 저 같은 후배 좋죠 네 <웃음> 안녕하세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국민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 시키신 분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또 선수가 중요하니까요. 좌측에 계신 분은 소개해 주시죠. 예, 경기 안양동안을 국민 여러분의 대표로 와서 여기 국회의원 시키셔서 참석했습니다. 이재정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네. 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네 분의 의원님 함께해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진행 중에 홍정민 의원님께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얼마 전첫 방송이 공개되었는데요 국회의원 시키신 분 1탄 출발하겠습니다 첫 방송을 여쭤보고 그 다음 2화를 여쭤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 계획이 있어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진호님께서 제안 주신 법안입니다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에 대한 개선법안인데요 여기서 잠깐 음... PPT 설명할 기회 있다고 하는데 본인 정책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편파적 진행 말아주십시오 사태하라사태하라 VCR부터 보고 오시죠 Q! 네, 우리 정진호님이 제안 주셨던 자동차세 개편안 지금까지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어 왔기 때문에 배기량과 자동차 가액을 혼합해서 적절한 비율로 부과를 지금 보좌진 분이신 거죠? 네 현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밖에 도로 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성격 그리고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입과 배기량을 혼합해서 하는 게오히려 법안 통과에 더 수월할 뿐더러 자동차 성격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국어책을 읽는 수준이네요 본인이 카메라를 켜고 오더니 본인이 저렇게 얼어가지고 아남 탓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장경철 후님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 대단히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표정 <웃음> 덕분에 어, 촬영이 매우 순조롭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제 내연기관 중심으로 자동차세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수명차,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비용 원용이 10만 원 부과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의 보급과 확산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자동차 가액으로만 했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가 더 촉진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 좀 유해해서 서로 적절한 비율을 찾아가는 게 좋겠네요. 네. 고객님 말씀대로 알아봐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말씀 중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시고요. 고향... 정 병. 병인가요 병 홍정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저기서부터 막 뛰어왔어요 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이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오자마자 바로 카메라 가로질러서 이렇게 앉았잖아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 아, 다들 늦게 오시는 분들은 돌아서 왔는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말이야 어? 당 원내대변인 선배로서 우리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이세요. 고생할 때지 <웃음> 요새는 그래도 편하죠 코로나니까 아... 여러모로 는 잠도 못 자고 아이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의 크는 걸못 봤어요 제가 진짜로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키가 이만큼씩 커 있었어요 애 크는 건 보고 사시잖아요 아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원내대변인 선배님이신 이재정 원님께서 명사회자로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또 돌아와서 열심히 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기자회해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전문용으 땜빵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 그런 하신 아니면... 거죠? 어... 예. 원래부터 우리 셋이었던 것처럼 우리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성 의원 세명 괜찮은 것 같은데요? 컨 오지 말라고 할까요? 돌아오지 말라고? 자 다음 영상 플레이 봐야 되는데 우리 이소영 의원님 영상 제가 사실 아까 장경태 의원 영상을 보면서 국어책 읽는 것 같다고 음. 제가 맹비난을 했는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저희 영상도. 시작 큐. 홍창근님이 제안해 주신 게 공동주택 햇빛 발전 장려법인데,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그 아파트 옥상이나 또는 이제 베란다에 지금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게 절차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주민동의가 필요해서 뭐 불가능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는 취지이셨어요. 베란다 이 철제 구조물에 부착된 거치식이다 보니까 네. 사실 태풍이 뭐 세게 많이 불거나 이러면 은 네. 이웃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이 뭐, 미미 태양광 시공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보호업체의 준사도 사람도 이제 견딜 수 있는 태양광을 설계하기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의할 공동주택 햇빛발전장려법에 대해서 현재 법제실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고 곧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 법안이 필요하다고 관련된 내용을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현행법 점검해서 어느 단위를 바꿔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죠 오케이?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정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국회의원 시키시 분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원실에 돌아가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이십니다. 우리 홍정민 의원님, 우리 의원실 식구들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어, 입법조사처의 자료 요청한 거 답변이 와가지고요. 아, 예. 일단 이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예. 이런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건또 인정을 안 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무도 뭐 제가 보더라도 네. 형사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렇게 결론만 보면은 어 좀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좀 있을 수 있었던 음. 것 같은데 법정에서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을 정말 많이 참작을 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요 결론만 보면 좀 부당해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일관되게 많이 부당해 보이는 거는 좀 고칠 필요는 있죠. 페이지에 보시면 저기 소조사처의 어떤 견해를 이렇게 밝혀놓은 거긴 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와 여론에서는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게 음. 굉장히 우세하게 이제 깔려 있는데 조금 네. 이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다른 검소들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음.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어 되게 잘 하시는데요. 야 나보다 배빼네 자연스럽네. 부럽다. 아이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보좌진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발연기는 안 하시는지, 의원실 분위기는 어떤지 등등 그 영상 내용 이외의 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어, 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의 주문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이고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아니 우리말 정비법을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관련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 모셔서 말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법제실 법제연구 분석가 조승래 과장님이신데요 어서오세요 네. 조승래라고 하고요 지금 20대 국회부터 조승래 의원님이 계셔서 아. 제가 재소개하기 하고 조승래 의원님 동양의 동양님이세요 쉽게 해주셔서요 이게 국회의원 시키신 분이라는 프로젝트를 네. 몇 의원들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 언뜻 들어보셨나요? 아 제가 사실 저희 저번 금요일날 말씀 듣고 주말에 한번 네. 의원님 채널에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아, 예. 스튜디오부터 이렇게 그때 보니까 되게 잘해두셔서 예. 굉장히 까좀 그러니까 몰입감 있게 잘 만드셨다는 아 <웃음>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네. 다른 의원님들이 서로 좀 격이 없이 얘기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더 이렇게 좀 의원님들과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잘 봤습니다. 고엇습니다더 분발하겠습니다. 국회 내에서 한글화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죠? 사실 국회에서 한글화 추진은 뭐 상시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지금 법제처에서 하고 있고, 개별 의원님들이 그 용어 이렇게 어를 특정 용어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정비를. 추진 하고 계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법제차 따로, 그 개별 의원님들 따로 되고, 추진력이 좀 아무래도 마침 지금 그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그 저희 국회 마크가 옛날에는 한자로 되어 있었는데, 네. 한글로 바꾸게 된뭐 계기를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서 아, 네. 제일 먼저 그 규칙 개정안에 발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만큼 한글화에또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 그 한글날, 한글날에 그 416개의 법률 용어를 저희 정 이렇게 정해서 그 개정안에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예, 그 외에도 뭐 상시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용어는 저희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국회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고, 다만 그것이 일괄적으로 국민이 만족할 수준이 되기에는 오랜 행보지만 좀 부족했던 거죠. 정부 부처의 법제처와 우리 국회의 예. 법제실과 그리고 국립국어원까지 같이 예. 지금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든 책이 이거가요 예, 예, 작년 연말에 나온 책인데요. 오, 사실은 이게 참 제가 법률가 출신이라 이런 저한테 익숙한 용어도 있지만 그런 저조차도 낯선 용어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목적의식적으로 또 이런 전문가의 어, 늪에 빠지지 말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거 하시느라고. 법률까지 다 바뀌어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비됐다는 것 자체가 또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이게 예. 동력이 또될것 같아요. 예. 지금 준비하시는 법안은 사실, 그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실 때, 뭐, 저희 법제실을 거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마, 지금 법률 그 용어 관련해서 좀그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발휘하시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법률 그 용어 순화면에서 한번 점검을 했다는 것을 좀 알리는 의미에서 좀 검토 보고서 같은 것을 좀 붙이자는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네.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잘, 잘 검토를 해서 더좀 다듬어 줄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받고 또 막연히 생각했던 거지만 이미 문재인식을 가지신지 꽤 오래되셨으니까 과정에서 느끼신 점들 제가 수시로 괴롭혀 여쭙겠습니다. <웃음>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설명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웃는 표정으로 영상 끝나는 걸 보니까 최근에 어떤 닮은 유치원생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유치원생이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자 예. 시청자분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재정 유치원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영상이 뜨실 겁니다 아저씨! 이걸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잊어주세요 <웃음> 잊어주세요 <웃음> 자 이제 주문받은 법원 관련 PPT 발표를 해볼 시간인데요 이소영 의원님부터 진행하실 건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어, 준비하는 동안 잠깐 나갔던 집 나갔던 장경태 의원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돈 만드는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돌아오셔가지고 마이크를 넘겨 드릴까 말까 <웃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저 없는 동안 가장 매끄러운 진행을 해주신 이재정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소영 의원님의 공동주택 햇빛 발전 장려법 소개하겠습니다 와 <웃음> 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입니다. 홍창효님께서 의원 주문하신 공동주택 햇빛발전장려법을 어떻게 검토해 나가고 있는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죠? 아파트. 네, 주로 아파트를 뭐 의미하고요. 빌라나 이제 다른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혼자 사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공동주택에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뭐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한다거나 또는 베란다에 설치한다거나 할 때도 이 공동주택 관리법을 포함한 여러 이제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그 재생에너지 설치를 쉽게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해서 기후 위기를 막아내자 이제 이런 법입니다. 두 지방자치단체에 이 제가 상황을 좀 문의를 해봤어요. 담당자가 다 있더라고요. 요건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이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데 추진할 수 없는 이런 갈망이 있다. 그래서 꼭 바꿔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하면 추락의 위험이라든지 혹은 누전의 위험 같은 거 없을까요? 모든 위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로 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일반적으로 누전의 위험은 제가 이제 들은 바는 없고 추락의 위험은 뭐 위험 자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컨대 그 구조물 자체가 뭐 안전상의 인증을 받았다거나 또는 안전상 인증을 받은 업체가 시공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건 이제 현저하게 위험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베란다 태양광 옥상 태양광 두 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베란다 미니 태양광 설치를 어렵게 하는 현행 규정을 찾아봤더니 시행령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거나 입주자 대표회의라거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게 에어컨 실외기도 이 돌출물에 해당할 수 있고 태양광 이제 베란다 태양광도 돌출물에 해당하겠죠. 이걸 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리 규약상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이제 공용 공간,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 우리 아파트가 좀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립적인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에서 부분 소유자의 무려 3분의 2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잡고 있는 방향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베란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인증업체가 와서 안전상의 문제를 다 확인하고 보안 시공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동의를 면제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자체에 재생에너지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하나 신설하거나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고 법의 규정을 신설하는 건 국회가 할수 있는 일이고요. 시행령은 국토부가 부처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부처하고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까 3분의 2가 이제 결의 요건이었죠. 결의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또는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고 거긴 안전상 뭐 문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25년, 2030년 규모별로 태양광 설치를 포함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되게 되거든요. 근데 기존 아파트는 이제 그 적용이 안 되고요. 설치 의무화 하는 것은 이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제 옥상에 설치하는 거를 의무 규정으로 신설하는 방식이 이제 가능할 거고요.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거는 아까 이제 3분의 2 결의 요건이 있었는데 결의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이걸 이제 예외 규정에 추가를 하게 되면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동의만 받아도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또는 아까처럼 집합건물법 자체에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들을 다 열어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재생에너지 촉진 규정 신설 정도는 우리가 어떤 갈 길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음. 지금 문제는 음. 예. 이 법안들이 모두 장경태 의원님이 속해 있는 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저희소 상임이에요 네, 좋은 정책을 네. 제가 잘 네, 논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법안 소위에 계신가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니 그럼 대수 <됐을> <웃음> <웃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홍정민 의원님 정책 제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아 저는 김석초님이 주문하셨던 정당방위 인정 기준 학대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형법 21조에 따라서 본인과 타인 법익에 대해 침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성, 부당성, 상당성을 이렇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우리 형법상에 따르면요 그런데 이런 게이 규정이 실제 재판에서는 이 다양한 유형의 여러 가지 사건에 잘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판례의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법만으로는 잘 적용되기 힘들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은좀 정당방위를 인정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원래는 아마 56년 전에 피해자가 성폭행 위기에 있어서 그 가해자를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다만 집행유예라는 거는 뭐 징역 뭐 2년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 해서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판례상으로는 사실 강간미수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좀 황당한 판례였는데요. 이 50년이 지난 지금 지난 7월에는 검찰 단계에서 법정으로 넘기지도 않고 이 피해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어, 기소를 하지 않은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성추행범에게 그릇을 휘둘러서 약간 상해로 기소를 받다가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해죄로 기소유예다. 이런 식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나 억울하다 청구를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당방해에 해당하는데 그거를 기소유예했다고 무죄 판단을 한 거고 그 근거로 헌법상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아마 법을 만들 때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상의 이런 헌법적 근거를 좀잘 언급을 하면 좀법 바뀌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오래 논의가 되었는데 결실을 아직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시키신 분을 통해서 이런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좀 확대해보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정민 의원님 정책 제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정책 제안 순서입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의 정책 제안 한글화 정비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말지킴이 3법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종철 님이 법률의 한글화 정비 필요성을 얘기해주셨는데 여기 신 모든 분들이 심지어 음. 법률 전문가들 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알아보니까 사실 국회의 노력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어 사실상 최근이죠. 최근에 한글화정비법을 위해서 전상임위와 특히 국회사무처의 노력이 어,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민이 체감하기에는 한참 멀었죠 갈 길이 멀었죠 다만 이렇게 한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들이 있는 거죠 그걸 거두는 작업이 아마 이번 우리말 지킴이 3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 개정 작업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2006년부터 시작이었어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그리고 또 2018년 부터는 팀이 있어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팀이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 부처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이 다른 일도 다 해요 하니까 중요도에서 떨어지겠죠 이것만 해도 갈 길이 먼데 이것만 하기 어려운 시스템 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또 법제실이 있고요 국회와는 별도의 정부의 법제처가 있죠 국립국어원하고 함께 업무협약 MOU라는 걸 했어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MOU가 돼 있고 지난해 우리가 16개 상임위별로 정비 대상 법률 용어를 선정을 해서 개정 대상 법률을 정리해서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등등 대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6개 상임위에서는 어 이런 일괄 법률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임위의 모든 법률이 다 정비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도 거듭 만들어지고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 사실 앞으로 계속 발의되는 법안들은 최소한 과거 법안 차치하고서라도 정비된 법안 넘겨줘야겠죠? 네.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어기본법인데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리말지킴이 삼법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네이밍 천재입니다. 제가 소방관 국가직화를 설득하기 어려움이니까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라는 명명을 통해서 국민한테 한기를 시킨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말지킴이 삼법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들 중에는 법안을 제출할 때 예산축에서라고 우리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무턱 되고 좋은 법이라고 다 통과시키지 않거든요. 우리 예산이 따라주는지 점검을 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에서 판단이 쉽도록 국회 사무처 에서 미리 점검을 하는데요. 바로 법안을 제출할 때 한글화정비검토서를 제출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국어전문가가 보다 국민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 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뜻은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아까도 봐서 아시겠지만 상임위별로 이런 법안을 해야 돼요 근데 상임위는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글화 정비법에 대한 의지나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기 마련이겠죠 이걸 위한 한시적 위원회를 만들자 라는 뜻이에요 법제지원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비를 완료할 때까지는 각사임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뭐 겸임상임위도 좋은 거고요 만들자 라는 법안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뭐 어려운 한자어, 한문식 표현,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불필요한 외래어까지 포함하는 거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도 정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활동 기간을 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라고 했는데 필요할 때는 국회가 판단해서 다시 연기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는 각 상임위에 넘겨도 족하겠다 싶은 정도 단계에서는 이 굳이 특위가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려면은 국회 사무처에 국어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 찾아보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법의 효능감은 그 효능은 유지하면서. 그 의미는 유지하면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국어 전문 인력이 사무처에도 필요하겠다. 지금은 아예 있습니다. 없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 사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어기본법에서는 관련된 인력들을 각 필요한 부처에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국어 책임관 제도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미 국어 기본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부처의 국어 책임관 제도, 국회 사무처에도 반드시 우리가 도입을 해서 국어 책임감으로 하여금 이 특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 점검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10조 개정하면 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막 조문까지 막 성안을 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법안 성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진도가 제일 빠르죠. 조금 일부 내용들을 좀 점검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사무처법 그리고 국회법 그리고 어, 국어기본법까지 해서 저희가 일부 개정한 성안들도 해봤습니다. 물론 성안하고 난 뒤에 보다 필요한 부분이 없을까 하는 고민들도 조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특히 도종환 의원님이 관련된 내용 법안에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 법안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상의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이재정 의원님의 법안 진행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 홍정민 의원님께서 또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바톤 터치 하시고 다음 저는 발표 바톤 터치 네 아, 정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아 우리 많은 국민들의 재산 목록 2호 바로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세 세금 부, 부과 기준에 대한 어, 법안을 우리 정진호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랜저 2497cc 약출고가 기준 3,700만 원, 그리고 세금은 50만 원 납부하고 계십니다. 520D 1995cc, 약출고가 기준 7,200만 원,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세금은 더 낮은 4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합리적일까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잘한다. 우리 현행법상 지방세법에 자동차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왜 배기량으로만 부과되나요? 자동차도 중요한 재산인데 재산세에 맞춰서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기량 기준에 자동차 가액 기준을 합산해서 차량 가액이 높은 차는 세금을 더 내고 차량 가액이 어, 높은... 어, ppt 좀 수정해주세요 네. 차량 가액이 낮은 차는 세금을 낮게 내는 합리적인 방안이죠 비싼 차를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세금은 적게 내는지 혹은 정말 저렴하게 아끼고 아껴서 샀는데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배기량 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기준입니다.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죠? 전기차를 차량 가액으로 합산할 시엔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기차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보다 더 어,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기타 색으로 분류돼서 10만원 납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에 보다 더 많은 확대와 이용을 촉진하면서 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만큼은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진행상황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짧고 길게 <웃음>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재정 의원님, 홍정민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그리고 저 모든 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국민입법 신속발의 국회의원 시키신 분 프로젝트 다음 주 저희 7명 완전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국회의원 시키신 분 함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약간 만화 느낌으로 처리를 한 거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우리 좀 <웃음> 열심히 하자 <웃음> 근데 이거를 <웃음> 촬영할 때만 느끼는 게참두 분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국회의원 안 해도 먹고 살겠죠 <웃음> <웃음> 홈쇼핑에 홈쇼핑 해요